프로필 촬영까지 디데이 2일 촬영 48시간 전 아이돌들은 꼭 한다는 레디톡 다이어트 나도 한번 해봤다 그 결과는? 7월 11일 81 75 왼쪽 50 오른쪽도 50정도? 저는 바디프로필 얼마 안 남아서 이거로 다시 48시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전에는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냥 먹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찍어보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이팅! 오늘은 9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솔직히 이제 살을 거의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뺄 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다이어트가 연예인들이 중요한 촬영을 할때 한다고 해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복근도 어느 정도 잡히고 괜찮은데 옆모습을 보면 똥배가 튼다고, 그쵸? 막바지 다이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붓겠습니다. 물 붓고 120ml 그리고 이거를 부으면 된다고 해요. 주면 됩니다. 언니는 옆에서 샐러드 먹는데 샐러드가 부럽다. 샐러드도 못 먹고, 아메리카노까지 먹을 수 있어. 3 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거라서 뼈할 만하고 나 그때 했었을 때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할 만해 맛도 있고. 찾기 끝. 침실방 갔다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두번째 끼니 먹겠습니다 중간에 이거를 못 챙기고 나가서 아메리카노 먹었어요 아메리카노는 괜찮대요 아, 저희 소중한 밤입니다 두번째 끼니도 다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사이트를 보니까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카드 클릭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탄수화물을 컷해주는 맥스컷입니다 이거 3개랑 스텐마맥스 2개랑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4시 37분 세 번째 먹습니다 좀 그리고 패닝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챙겨서 나갈 거예요 토닝고 오겠습니다! 여기 가면서 먹고 있어요 신구 기다리면서 물어보려고 해요 이건 아까 먹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튕겨놓을요 10시 20분! 오늘의 마지막! 먹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물안 먹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 영양분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로 하는 다이어트 찍어는 좀 포만감도 있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저것 돌아다녔잖아요? 근데도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다 먹었습니다. 1일차는 끝났고, 이제 24시간만 남았네요. 내일 봐요. 에이, 이거. 이거 먹고 복근 운동 조금만 할게요. 운동도 갈아입었고, 운동하기 전에 이거 먹을 거예요. 저는 운동하러 왔습니다. 음, 복근이랑 유산소 조금 할 거예요. 세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좀더로 복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운동은 이렇게 인터벌로 1시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샤워하고 밥 이거 먹고 네일하러 갈 거예요. 끝! 네일아트 예약한 시간이라서 가서 이거 먹을 거예요. 이게 네, 들고 다니기 간편해서 좋은 거 같아요. 네일 받고 집에 갑니다. 3시 26분, 세 번째. 먹습니다. 신한 언니하고 빵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먹고 싶은 빵입니다. 이렇게 네 개. 너무 먹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레디톡. 이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딱두번 남고, 내일은 식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은 아까 운동도 갔다 왔고 좀 최대한 에너지를 안쓸 예정입니다. 세 번째도 끝! 6시네 번째 식사 마입니다전 지금은 포즈 연습 중이었어요. 근데 포즈 연습하는 것도 이거 진짜 일인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하면서 배가 엄청 고파졌어. 일단 제가 왼쪽 몸이 좀더 쉐임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왼쪽 몸 중심으로 찍을 예정 이렇게 기립근이랑 엉덩이를 최대한 올리래요 이거다 먹고 저는 좀더 포즈 연습하도록 할게요 아 9시 저는 드디어 마지막 끼니를 먹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번 저의 비포 애프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여리고 일단 몸무게 감량은 성공했고요. 허리 둘레 원저 그릴 2cm 정도 줄었어요. 제일 얇은 부분은 70원짜리. 이쪽은 50, 이쪽 허벅지는 49에요. 신기하다. 이게 쭈네? 성공. 48시간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제가 진짜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식욕도 정말 좋고 허기짐이 많은 사람이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게 3시간에 한 번씩 먹잖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칼로리는 낮고 영양이 풍부한 자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맛도 있고 그리고 기존 제품들의 단점들도 보완이 된 제품이라서 저는 되게 건강하게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돌 전문 헬스트레이너가 숨겨둔 레시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중요한 날을 앞두고 급하게 관리가 필요한 분 바쁜 일상으로 꾸준한 관리가 어려운 분 그리고 몸에 바디리셋이 필요한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한달 정도 원래는 이런 디톡스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려고 또 하나를 쟁여놨고요 이게 효능으로는 수분 충전되고 영양 충전되고 그리고 장내 환경도 개선이 되고 활력 에너지까지 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끝냈는데도 쌩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관리로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